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릭스 터타입니다 오늘은 전기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라이더에 나와 있습니다. 짠. 블루샤크에서 나온 21년식 R1 라이트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무대명은 블루샤크 R1 라이트입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km 정도가 안전장치로 걸려있습니다. 출력은 4 5 0 0 정도인데 내연기관 125cc 스쿠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1440W인데 두 개를 사용하여 듀얼 배터리로 총 2880W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행거리는 160km라고 나와있는데 연비주행을 했을 때 경우일 것 같고 보통은 마이너스 1 0 k m 이상 주행거리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충시간은 3시간 이내로 적혀있네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빅스쿠터보다 조금 작지만 배달할 때 문제없이 탈수 있는 사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는 보시다시피 배터리 1과 배터리 2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를 빼가지고 충전을 해서 다시 가져 나와가지고 꽂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맣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무게는 약 100kg 정도 나가고요. 뒤에 탑박스를 달았을 때 조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바이크 소개는 이걸로 끝났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크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버튼들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하향등과 상향등이 있습니다 하향등을 했을 때는 이런 상태이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는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아 눈뽕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상향등을 잠시 껐다 켤수 있는 기능입니다 누르면 은 켜지고 이게 손을 놓으면 은 꺼집니다 앞차에게 표시를 할수 있게 어 만들어둔는등 같아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보통 오토바이와 똑같이 어 방향등을 켤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등을 키면 은 이런 소리가 나요 밑에는 이제 경적을 울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크루즈 버튼인데 이건 뭐 멀리 가려고 할때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을될것 같은데 배달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비상 깜빡이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잠금 버튼을 누르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원래는 스마트 키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잠금 해제를 누르면은. 어, 시동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금 표시 바로 밑에 있는 거는 누르면 시트가 열려요 이게 시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는데 마이너스로 누르면 사운드가 줄어들어요 전기 오토바이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아, 나의 존재감을 좀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켜주면 배기음처럼 납니다 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켰을 때 당기면 소리가 안 나죠? 진짜 전기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일로 해서 당기면 은 약간의 소리가 나고. 15라면 굉장히 시끄럽죠?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 두고 사용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할때 이렇게 당기면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배기음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제가 R3보다 좋은데? 무려 이 오토바이는 후진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후진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걸 꾹 누르면은 EPM 모드로 바뀌었을 때 R버튼을 누르면은 후진을 하게 됩니다. 오!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EPM 기능이 최고속도가 3km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언제 쓰느냐 이렇게 후진을 하고 싶을 때 쓰거나 그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오토바이를 이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 오토바이가 그냥 모드를 하고 일어났을 때는 자동으로 파킹 모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끌고 갈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EPM 모드가 됐을 때는 파킹 모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끌고 가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레디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 돼요 출발하기 전에 항상 이걸 확인하시고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출발하고 을 싶다고 하면 은 레디를 누르고 당기시면 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모드 1, 2, 3 터보가 있는데, 이거는 속도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3으로 했을 때뭐 8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배달하시거나 주행하실 때는 3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터보 기능이 있는데, 터보 기능을 키면 은 제로백이 좀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마 출력을 좀더 올려가지고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최고 속도는 80으로 동일하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은 2로 바뀌고, 오른쪽 당기면 은 3으로 바뀌고, 그리고, 터버로 하고싶으면 여기 파란색에 밑에 보시면 누르시면 터보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들은 다 끝났고요 밑에 보면은 여기 usb 꽂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전하실 때 이렇게 꽂아서 핸드폰 거치대 연결하셔가지고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열쇠를 해가지고 커버를 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새차로 뽑았을 때 400만원 좀 넘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늘의 라이더에서 렌탈, 리스, 뭐일권 이런 식으로 빌릴 수 있는데 오늘의 라이더 앱 다운 하시면은 픽업 전에서 이렇게 바이크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 옛날 그 킥보드 빌리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전기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시면은 전기 킥보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칸이 생겼어요. 오토바이 칸을 세, 선택을 해서 강남 쪽에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평상시에 오늘의 라이더 킥보드 빌리는 것과 똑같이 배터리가 다 되면 이제 가서 반납을 하고 새로운 오토바이로 바꿔가지고 또 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전기 오토바이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시 설명 괜찮으실까요? 어.. 네 제가 궁금한 게1일권에 30일권 사이? 렌탈, 리스 이렇게 있던데 사이가 좀 뭔가요? 1일권이든 렌탈이든 리스든 네. 보험은 다 적용된 가격이고요 네.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분이 돼 있어서 네. 유선상으로 이제 나이에 맞춰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렌탈이나 리스 제가 직원분께 들은 정보를 보기 편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렌탈, 리스, 전기권이 있는데 먼저 렌탈을 보자면 최초 보증금이 없습니다. 약정기간은 6개월이나 12개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렌탈은 약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바이크키는 제공하지 않고요. 어플을 통해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댑터와 기본 배터리가 제공되고요. 추가 배터리가 필요하시면 한 개당 월 7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필수 유상 운송보험이 가입 되어 있고요 킥보드와 다르게 나이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혹시나 출퇴근 레저용으로 보험을 바꿀 경우에 더 싸지니까 자세한 정보는 회사에 문의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렌탈료는 표로 정리해놨으니 영상을 멈추시고 자신의 나이에 맞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케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기기, 트 킬스트 보험에 더해 대인을 무제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프리미엄 케어를 하시면 가격이 좀더 올라가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스 역시 최초 보증금이없고요 리스는 24개월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리스와 마찬가지로 약정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어플로 스마트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끝나면 스마트키와 스쿠터를 같이 양도받게 됩니다. 어댑터와 기본 배터리가 같이 제공되고요. 추가 배터리 렌탈료는 1개당 월 5만원입니다. 뒤에 내용은 렌탈과 똑같으나 리스는 보험료가 12개월 뒤에 갱신됩니다. 즉 갱신되는 시점에 사고 이력에 따라 리스료가 변동됩니다. 월에 내는 리스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하면 이 정도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최초보증금이 없습니다. 전기권은 1일권, 7일권, 1개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과 잠금 무제한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권은 1시간까지 잠금을 할수 있고요. 무제한권은 잠금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빌릴 시에 킥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권 보험은 유상온송과 출퇴근 레저가 동일한 가격입니다. 전기권 이용 방법으로는 폰에서 오늘의 라이더 앱을 다운하시고요. 회원가입과 결제 등록을 하고 이용권을 구입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는 픽업존을 확인하시고 직접 가셔서 스캔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할 시에 인근 픽업존에서 교체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사용하면 근처 픽업존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1일권과 30일권 기준으로 적어놨으니 혹시 일주일권이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1단계로 한번 달려볼게요. 또는 3 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정도면 배달하기 충분하겠는데요? 진짜? 아, 지금 이제 배민을 켜가지고 배달을 받은 상태예요 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금 영어로 해놨는데 소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오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음 들리세요? 저 앞에서 좌회전이거든요? 어, 여기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처음 가야 될 곳은 바로 등갈비입니다 등갈비 아 등갈비 맛있겠다 배달하면서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배가 고파요 집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상상에 빠지긴 하는데 저 막상 집 가면은 안 먹어요 전기 오토바이의 단점이 약간 좀 조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소리도 나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로 자 이제 픽업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픽업을 완료했습니다 넣어주고 정거준 다음에 응,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리 타다 타서 그런지 굉장히 좋네요. 대자를 완료했고요. 다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출력이 전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고요. 하늘이 이쁜데? 어, 내가 이렇게 일하는 날에는 하늘이 이쁘더라. 진짜 이뻐요. 핑크색이야, 뭐야. 오우, 그 브레이크. 아, 굉장히 안정감 있고 괜찮은데요? 시성을 좀 하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블루샤크 회사에게 제가 돈을 받은 게 1도 없는데, 굉장히 저는 좋네요. 이 전기 오토바이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온덕이다. 온덕 한 올라가 볼게요. 오우, 트로틀에 한반 정도밖에 안 당겼는데, 쫙 당기면서 올라가지는데? 아, 이런 데는 진짜 오토바이가 아니면은, 대단하기 힘들겠다. 어후. 제가 사는 거주지역 쪽에 생각보다 언덕길이 많거든요 산지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충분히 다 올라갑니다 제가 뭐 몸무게가 거의 지금 90kg 후반대인데 이 육중암을 이끌고도 충분히 올라가니까 실력 자체는 전기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도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서 내려오니까 잘 들더라구요 드디어 일을 끝내고 오토바이를 반납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내용과 저의 의견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샤크 아론 라이트 오토바이 있는 직접 타본 결과 배달용으로 괜찮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괜찮고 집에 충전하기도 간편합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 기능으로 출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안정감 있게 잘 씁니다. 그리고 EPM 모드, 후진 기능, 사운드 기능 등 자잘한 기능들은 직접 사용해 보신 뒤에 본인에게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오늘의 라이더에서 렌탈 리스 전기권 중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본인 상황에 맞게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출퇴근 혹은 배달업을 한다고 하면 리스를 통해서 2년을 타시고 자신의 바이크로 인수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 혹은 1년 정도 단기로 타다가 다른 바이크를 타고 싶은 분들이나 전기 소모품 등을 신경 쓰지 않고 타고 싶은 분들은 렌탈 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시간날 때마다 한 번씩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권에서 원하는 날짜를 고르는게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오늘은 라이더에 직접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번째로 후기 영상을 봐도 감이 안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일권을 결제해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한번더 운행해보지 않으셨던 분 혹은 블루샤크 R1을 시승해보고 싶으신 분 전기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등 직접 타보시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트립센터였습니다. 안녕